릴리씨... 설마 당신의 욕망은... 단순히...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정처없이 떠들며 강한 상대를 찾아 사냥하는 광견 릴리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테네브리스는 릴리의 욕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언젠간 죽여줄 테니 죽고 싶으면 내말에 따르라는 말 같지도 않은 협박을 하는데 릴리는 또그 말에 넘어가서 테네브리스의 정의에 이용되는 졸개가 되고 맙니다. 밀리사건으로부터 상당히 지난 뒤 로드는 공백 밖으로 가출했고 어윈는 우리 이쁜 하루에 반해서 야반도주를 했으며 혐성 이리스는 결국 출가를 해버려 사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의 잔디이블 캠프는 우리 정의인 테네브리스를 주축으로 하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테네브리스는 지도자답지 않게 자신을 의심하며 보는 사람이 더 짜증날 정도로 개판이었고 결국 보다 못한 악역 켄트가 주인공인 테네브리스를 북돋아주는 어이없으면서도 흥미진진한 전개가 진행되는데 감정이 힘의 근원이 되는 소울워커 세계관에서 테네브리스의 좌절은 그의 힘을 점차 존먹고 있었습니다. 때맞지 않게 중이병이 돋았는지 고독하게 혼자 정찰에 나가려는 테네브리스를 보다 못한 레르펜니는 하다못해 자신이라도 의지가 되어주고자 대시를 해보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상남자의 매력에 빠져 테네브리스를 향한 은혜의 집착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는 감정의 집착은 내면의 어둠에서 서서히 검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잘 떠드는 목을 베는 거야? 아니면 잘 먹는 배를 부수는 거야? 그 모든 하늘 않으면 그렇게 해줘 돌아간다면 그냥 도망치게 해줘 음, 넌 아직도 인간에게 성의가구나 내가 나쁘니까 나한테만 안 오면 돼 혼자 말하는 건가? 조금 소름 끼치는군. 아니 너도 혼자 말하고 지금은 사라진 로드의 발자취를 따라 서성이던 테네브리스의 앞에는 과거 로드가 회유하다가 실패한 스텔라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최근에 공백이 들어온 캐서린이라는 여자아이가 같이 서있었습니다. 과거 사람에 대한 슬픈 기억이 있는 스텔라였지만 자신을 따르는 인사 캐서린의 친화력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 둘은 좋은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것같구 응, 잔뜩 놀아서 즐거워 그렇구나 참 걔네 괴롭히던 인간이라도 괜찮은 거구나. 어, 어... 미안해. 왜 미안한 거지? 용감님은 인간을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나도 무서운데...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 이상해진 느낌이야... 한편 같이 있던 캐서린이 마음에 걸렸던 테네브리스는 일반인 혼자 살아남기 힘든 현 공백의 상황에 스텔라가 캐서린을 납치했다 단정하고 구출에 가장한 납치작전에 들어가기 위해 수색조를 꾸리는데 그 사건 이후 자신의 도구로 부려먹는 릴리를곳이다가 차이고 차마 얀데레에게는 손을 빌릴 수 없는 자 블랙그만 오지게 세우다가 떠나며 진은 오늘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장소로군요. 제 오른 팔의 흑염령도 간만에 적수를 만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미 괴물들이 잔뜩 달려들고 있지만 내가 먼저 정리해 둘 테니 둘다 뒤로 물러서. 결국 자신 에이진 미리언과 어딜 봐도 악역인 켄트와 함께 캐서린의 납치하러 돌격하게 되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들은 여자일 호하러 왔다. 그 아이만 보준다니 너와 싸울 이유도 없어. 캐서린은 내 친. 태어나 처음으로 생긴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던 스텔라는 캐서린을 데리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홀로 살기 힘든 공백이니만큼 그 앞은 고난의 행군이었고 제이어 워커는 왜 인간아이를 지키려는 걸까? 지키는 게 아니라 가지려는 겁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기 원했던 거겠죠. 친... 그렇구나. 동정할 필요 없습니다 힌트는 이를 이용하여 테네브리스의, 테네브리스의 정의에 무게를 그 더해주게 됩니다 대자이어 워크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그 욕망에 성격이. 충실하니까 이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 더 이상 대자이어 워크를 동정할 순 없어 로드가 그 말을 들었으면 슬퍼했을 거야 내 옆에 있었다면 말해 이 새끼 막 나가 비상관이었던 로드가 없어지자 미래였어. 말렴 병장처럼 막 나가기 시작하는 테네브리스는 데자이어 워커의 사정을 이해하기를 포기하였고 이전에 있었던 불화로 인한 사건들을 마음에 담아두어 스텔라를 적으로 단정지었습니다. 당신의 상대는 끝끝내 테네브리스가 스텔라의 망령들을 붙잡아두는 사이 켄트는 스텔라를 따라잡게 되고 아직까지 욕망이나 감정을 기반으로 한 힘을 얻지 않았던 스텔라는 처음으로 생긴 친구라는 이름의 희망을 품고자 캐서린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대자의 워크를 동정할 순 없어 이 세상에서 전부 죽여버릴 거야 다음에 눈을 떴을 땐 당신의 곁엔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테네브리스의 정의와 스텔라의 각성으로 점점 더 개판이 되어가는 과거의 잔디에브 캠프 켄트의 눈가에 빠진 이들의 파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 하류의 검은 켄트를 찌를 수 있을까요? 결말에 다가서기 시작하는 공백 속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의 과거 이야기, 코럽티드 레코드, 슬픔 속에 잠든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